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6월 25일 9시 30분부터 이제 승부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유물전장은 이제 상위 두 팀만 이렇게 참가해서 걸려있는 해당 유물을 걸고 싸우는 전장이거든요 자 보는 법은 메뉴에 전장 유물전장 들어가시면 은 현재 이창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유물별로 버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은 해당 버프가 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, 마인의 방치 어, 공격력 1000 증가에 오... 이렇게 두 가지가 증가하네요. 와, 이게 제일 중요한 유물이구나. 여기가 가장 빡센 전쟁이 될것 같고요. 뭐, 어, 이런 식으로 버프가 어떤 게 있는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방어력. 오, 어, 방어 천0에 방어 5%. 자, 세 번째는 하프 엘릭서. 여기는 최대 HP를 증가하네요. 저는 HP 대비해서 방어력이나 보호막 올라가는 그런 스킬있는 캐릭터가 좋겠죠 아 이쪽이 좀 애매하네 빛속성 공격력과 어둠속성 방어력입니다 오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자 다음거 칼모양 다크문소드아여기는 거꾸로네 어둠공격에 빛방어 그 다음에 요 나이트 말 모양 불속성 공격에 나무속성 방어력 아 이거 밑에는 이제 다 속속인가 보네요 맞네요. 심의 열쇠는 물속성 공격에 불속성 방어 자 이제 마지막 유물인 요정왕의 선물은 나무 공격에 물방어입니다. 어뭐 대충 이런 유물들이 있고요. 어맨 왼쪽에 있는 이세 개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안갈것 같습니다. 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. 자이 유물전쟁은 여기 보이시나요? K 붙은 거 킹덤 프리즘을 통해서 입찰을 통한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킹덤별로 이 프리즘 제일 많이 있는 그런 킹덤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두 팀씩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어, 해당 입찰에 이제 입찰되지 않은 킹덤들은 이렇게 승부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참여를 해볼 건데 지금 오늘 9시 30분부터 토요일이에요 26일 9시 30분 전까지 어, 꼭 승부 예측을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돋보기로 누르면은 진행 상황을 다볼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승부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알려주나 아 여기 있죠 보상정보 우리가 받는거는 네이비클로버랑 옵시디언 음 많이 일단 많이 맞춰야겠네요 네이비클로버는 또 이제 행운의 후냐 전투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기 이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맞춰야겠네요 자 일단 어떻게 승부 예측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것 같습니다 아 여기 다 킹덤 전투력 나오네 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갔대? 600만과 1300만 요거는 <웃음> 역배를 역배가 가능할까? <웃음>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로 가야할 것 같은데 자 다음 두번째 자리 독종킹덤과 뽀로로킹덤 와 여기도 전투력 차이 많이 납니다 자 역배를 노리신 1% 분들 와 이거 여기, 여기까지는 그냥 전투력이 다 찍어 누를 것 같은데 다음 킹덤은 이제 하프엘릭서 쪽 지존 킹덤과 로망 킹덤. 어, 전투력은 400만 차이 납니다. 오, 400만 차이. 아, 400만 차이는, 이거 이제 지형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? 일단은 초반이니까, 그래도 딜 찍느러 갑시다. 지존으로 가고. 자, 다음, 솔라리온 쪽. 매드복스랑 개심심이. 자, 투력 차이 얼마 안 납니다. 50만 차이에요, 50만 차이. 오, 요거는 여기는 역배 걸어보자, 역배. 여기는 역배 걸어보고. 다음은 다크문 소드. 이별 킹덤과 무사 킹덤 야 여기도 얼마 차이가 안나네요 야 이거는 여기 두개가 재밌겠다 누르면 뭐 나오나 정보같은게 아 나옵니다 아 어, 일단 현재 미접속인 길드원이 좀 되구요 자 레벨이 53, 59아 고레벨이 생각보다 없는데 어 일단 이별 킹덤 이렇게 되있구요 아까 여기서였죠 자 다음 무사 킹덤 무사쪽도 자 여기는 50대가 오 60레벨이 있구요 오 여긴 좀 고레벨 비율이 많아요? 오 여기 걸자 여기가 레벨이 좀다 높네 무사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300만 차이네요 요건 어쩔 수 없다 말랑말랑 가자 말랑말랑 일단 마스터하고 뽀로로인데 어 여기서 200만 이상 차이나네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마스터가고 루나와 헤브리움 여기는 딱 100만 차이나네 어, 100만 차이라 100만 차이 한번 보자. 어, 아까 눌렀을 때 바로 나왔는데? 아, 이름을 클릭해야 볼수 있네요. 자, 해브리움. 50대, 58도 있고 오, 67이 있네? 아 디스트로이어가 좀 되네? 오, 위치 많다, 여기. 위치 소듬에 많아요. 어, 위치 소듬에 많네. 엔지니어도 어 적절하게 있고요 캐릭터 구성은 적절하게 있고요 다음, 루나 쪽 한번 볼게요. 루나는 자, 6 1렙짜리 엔지니어 있고 3 6렙은 어, 예측이 안되죠. 아, 맞다. 이, 이게, 그게 또 문제가 있네. 현재 접속중인게 지금 부캐릭일수도 있잖아. 본캐가 아니고 지금 부캐릭 접속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은 힘들지 않나, 예측이? 오, 일단 여기 6 0렙이 두명 있어요. 6 0렙이 두명 있고 오, 세명? 어, 여긴 좀 소드맨 비율이 많네? 여긴 엔지니어가 별로 없다. 어, 아니네요. 엔지니어가 너무 많네 이건 딜러가 좀 부족하네 와 이거는 오 이건 애매하다 둘이 좀 100만 전투력이 차이 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오 방금 살펴보는 사이에 어, 루나킹덤 전투력 10만 올랐어요 아까 760만인데 오 이거 전투력 역배로 걸어봐야 되나 좋았어 자 결정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딜증으로 끝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는 자, 여기서는 저는 매드복스. 그 다음에 무사. 여기는 어쩔 수 없네. 말랑이 가고. 여기 마스터. 자, 여기 두 개, 여기 두 개. 자, 다들 지금 전투력 하나로 지금 해브리움으로 다 찍고 있는데. 와, 여기 지금 계속 올라요? 또 올랐네? 저는 루나 가겠습니다, 루나. 아 이거 계속 오른다. 그냥 선택하시고. 자, 결정을 합니다. 승부 예측 저장이 되었구요. 수정은? 아, 수정 가능하네. 수정은 뭐 계속 가능하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토요일날 토요일날 딱 마감 전에 최종 전투력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듭니다